조용히 해 네. 네. 네. 네. 이 네. 네. 네. 네. 네. 나는 그래도 괜찮아, 난 눈부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, 난 내가 깨동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, 나는 빛날 그러니까.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이만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대 너무 멀리 갇혀 누가 저기 걸어났어 누가 저기 걸어났어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되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그 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넌 눈부시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집도 나와 열차 타고 불면서무는 讲唔